2018년 11월 31일 감성카드 유튜브와 나의 1년을 돌아본다 오늘의 조언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제일 남는 사람은 오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감사, 인사, 혹은 기분이 좋았던 말을 남겨보는 것은 어떤가요? 금일 감성 카드 나의 마음은 아직 새롭게 느껴지지 않죠. 잠깐 지난 기억을 해본다. 나에게 아직 도전을 해보지 못했어요. 난 많은 사람을 만나본 것이 이번 처음이죠 때로는 육아를 위해 힘쓰는 사람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해 희생을 하는 사람 그외난 다양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라보죠. 난 나의 이익만으로만 채우지 않을 거예요. 좋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난또 다른 행복으로 채워지죠. 무엇을 하더라도 작은 침묵으로 날 반성하고 나아가요. 무엇보다 더는 내게 차가운 마음이 오지 않아요. 단순히 바라보고 끝나는 것만이 아니죠. 내게는 이제 뜨거운 열정으로 끌어오른다. 내가 얻어가는 것은 하나의 경험이죠. 경험을 다시 난또 다른 것으로 주려고 해요 앞으로 내게 더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내년에 나 자신보다 남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요.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날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일은 새로운 날로 희망으로 가득하겠죠.